여기 뭐, 뭔가 있을텐데. 음? 여기 길 아닌가? 음. 어, 여 동상이 있었는데? 동상이 사라졌네? 어? 뭐지? 동상이 왜 저기 와있지? 체스룸. 아 여기구나. 저 방이 상 소리 들었지만 들어가고 싶지 않아. 아 여기가 체스방이구나. 오 찾았다. 물고기를 잡았다. 나가자. 으흠 따란 따따 모기가 나를 방해하지만은 그 방해에서도 이겨낼 것이다. 에헴 내게 왔던 다섯 마리 더 맞춰서 분명 찾았을 거야. 다섯 마리! 도와준다. 아뭐 줄어놓은 듯한데? 단검어 했다겠다. 이거 쓸수있기발이나지접쓸수 없어. 오이너가 좋다. 석상이지만. 그럼 아까 체스방 한번 가보자. 이야기를 끝내라. 이거를 은당검인데 저거 퀸두명 여왕을 찔르면 되는 건가? 기이야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아. 아 흰색을 내가 해야 돼. 준비됐어? 그래. 좋아 간다. 일어나. 짜잔. 어머. 일단 나땅 난... 어? 어떻게 됐어? 글쎄 카르셨을 때 나도 눈 감았거든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아 갑자 어? 문이 마지막 문이 있다고 했는데? 저장해놓고 인가? 맞나? 알맞게 들어왔겠지? 오펜 어? 뭐지? 기펜 <웃음> 맞아 기펜 따뜻한데 차갑기도 해 이거 무래해 보았구나 아리아 아리아 들리니? 에? 뭐지? 꿈인가? 우리 잠들었었어 너도? 응 나도 방금 깨어났어 응이방땜임에 잠든 것 같다 여기서 나가자 그래 딴딴딴 저장 우린 저거봐 경치가 아름다고 그거 푹 찌르는 거 아니죠 설마 맞네 한 눈을 고 있어. 내가 기다리던 기회야. 시용... 그, 것은내 시간이다. 근데 왜 이렇게 떨리는 거지? 이제 와서 망설이면 안 돼. 해야만 해. 루인? 앗! 아... 뭐좀 말해도 돼? 어? 전에 했던 말 기억해? 너가 작가로 했던 거. 우린 서로 많이 다른것 같아. 무슨 얘기야? 들어봐,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 아, <웃음> 어, 예쁘다. 잘 그린 것 같아, 게임만대사. 옛날에 독서를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있었지만, 같은 취미 를 가진 또래가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독서를 재미없는 것이라 생각했고, 여자아이가 그런 이상한 취미를 가진 것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여자애는 또래 아이들이 자신처럼 책을 사랑하지 않은 것을 종종 하고 이해했지만, 흩퍼지는 것을 썼습니다. 딸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었던 부모님을 처음으로 여자아이를 도서관에 읽었습니다. 많은 책과 자신과 같은 취미를 가진 여러 나이대에 사람들을 본 여자아이는 눈을 빛냈습니다. 그 뒤로 여자아이는 매일 도서관에 들렸고 책과 행복에... 행복에 둘러싸여 자랐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야기 들려주는 거야? 내 과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내 과거 이야기를... 너... 내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공포할 것 같았거든. 아, 너 과거요? 우리 친구가 되자. 친구라고? 어? 아무도 내 책을 읽고 싶어 하지 않아. 상관없어. 내가, 치, 너, 아, 너 책을 읽고, 읽고 생, 내 생각을 말해줄게. 분명 포기하지 않으면 넌 유명 작가 될 거야. 그만, 제발 그만해. 너이을더벅적이 음... 만들고 있어. 내 걱정하지 마. 널, 널내 사정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아. 루인. 죽일래 했었잖아. 그래서 죽일 탐을 기다리는 건가? 기다려. 날 버리고, 가티밭. 나한테 하나 써? 아니, 내 잘못이야. 미안해, 그런 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괜찮아, 걱정 마. 와, 씨, 컷신, 쩔다. 야, 죽일 수 있었는데, 못죽겠쥬 해설자 또 있네. 소녀가로 아줌마가로. 결국 주인공의 해설자는 다심났습니다 피곤해지만 그녀의 얼굴, 얼굴에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만 해설하는 거야? 응. 나는 너가 하는 일만 해설해. 루이는 중요치 않거든. 그래서 기숙지마 루이. 원한다면 너가 하는 일 해설 있을 수 있어. 안 그래도 돼. 음. 그러고 보니 정말 애 곁에 있는 게 좋은 걸까?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너가 주인공이고 내가 해석자라면 루이는 대적자일지도 모르잖니? 윽 뭐, 뭐 뭐야? 뭐 말도 안돼개 곁에 있으면 위험해지도 몰라 루이는 날 여러 번 구해줬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해석자 너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음. 사악한 사람이야 인연은 여기 있으면 왜이렇겠지 우리 같이 우리 세계로 돌아가는 것데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게 있구나 난 인간이 아니야 해석자지 내 일은 너가 하는 일을 해소하는 것뿐이야. 나는 너가 어떤 공감을 하고 있지 않아. 나한테 너희, 너는 인형과 같아. 하지만, 원래 주변 나는 해설자야. 나는 재미없는 인간이 아니야. 진정해 그래, 진정하지 그래. 목적만 다성한다면 인간의 목소리는 같은 건 상관없어. 내게 충분히 여운거리가 됐다면 죽어도 스포하지 않을 거야. 이제 야기니 이게 바로 해소자로 산다는 거야. 난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무엇보다 난 지루한 인간이 아니야. 적당히 해. 에? 어떻게 된 거지? 머리가. 윽 아파. 난 가봐야겠어. 어? 아줌마 가는 거예요. 얏? 해설자. 지루한 인간이라. 이제 이해가 될것 같아. 아줌마 기다려. 따라가야지. 이거 비명 소리 같아. 문넣은게 이거는, 나무는. 오, 드디어 케첩. 오, 와 챕터 뽀 클리어. 이제 파이브인가? 아, 이제 뽀가 되는 거구나. 발이 날라오는데? 어? 요거를 어떻게 피한다냐? 어? 서임슨 페이크가 있는데? 페이크를 알리네세상 오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죽는 줄? 저자 오책 있다 책이네 근데 왜 투명한 거지? 난 죽었으니까 난 유령이야 주.. 죽었다고? 그래 책은 잊혀지면 죽거든 아무도 날 잊지 않아서 유령이 떼버렸어 너 이름을 다 하나 나는 거지? 아 페이지가 투명해서 제대로 읽을 수 없어 이미 늦었어 네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나처럼 되지 않게끔 다른 책들을 많이 읽어줘. 약속할 수 있겠어? 응! 약속할게. 그래. 어머 역시 주인공은 뻥 착해요. 엄머 어머. 읽고 읽었으니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왜 내, 저기 있죠? 다봉베어있는데오 길은 여기밖에 없겠지? 어? 아니네? 그럼면 요쪽인가? 어? 그길 있다 이건 부엉이다. 토끼네. 저렇게 가라고만 토끼 따라가면 되겠지? 따라오라는 거겠지? 따라가면 가면 되겠지? 하나, 둘. 어... 여기서? 왼쪽. 가고? 오케이. 밝은 태양은 북쪽으로 깊은 바다는 남쪽으로. 녹시 숲은 동쪽으로. 붕카네이션 서쪽으로. 뭐지? 책장거미장뜨겠어 거미들... 거미들아 이러면 멋 써? 책들이 무서워하잖아. 거미할 때 말하는 거야? 귀엽네, 우리. 어, 길이지, 여기 길인가? 오, 길은 나없었자 저장을 해 놓자. 여기분인가? 아, 아 여기도 있구나 요거는 손서가아 그거에 적어놓기 다행이다 붉은색이 아 안... 요거 초록 아주황빨주황아빨주노초파 아주 초파 그치 한번 해보자 아 잘못했네 나갔다가 들어오면 나갔다 다시 들어오자 이거를 계속 하고 주왕이 여기고. 뭐, 팔아. 됐다. 좋았어. 열쇠를 뒀다. 아까 거기 이제 가면 되겠지? 요지에 어서와. 여기에 잊혀진 책들의 무덤이지. 미궁.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사다리 되네? 올라가 보자. 올라가고, 여기밖에 없는 길이. 저장. 동성이네. 어? 여기 들어가면 되겠지? 너챙행 유령이니? 너무 숨기지만 유령인 것도 나름 좋은 점이 있거든. 예를 들면 벽을 통과할 수 있어. 정말? 보여줄까? 예. 다 끝났어. 요고로 올라가서, 음. 음. 나비네? 둘. 세번 되겠지? 둘, 넷, 네. 여섯, 여덟, 열 하나, 열 하나. 요 한마리 요 한마리? 그 세긴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될까? 어, 나비 뭐 어쩌고 실수가 아니야. 소화책은 세상에 가장 무섭책이라고 소화로서 불러 못하는 거구나 여란 마리 한타기 울렸다. 안에 나비.. 나비 날개가 들어있다. 나비 날개 획겠다 빰빰빰빰~ 이걸 어디다 줘야 되는 거지? 뭐 이걸 왜있지 어, 아래 방에도 있네? 내가 새로운 물량 준비하고 있거든 완성을 남일하게 찾아야 해. 아 여기서 좀 되구나 아 바로 이거야 이 기다려봐 물량 완성할게 와먹게대 뭐 물렸다 간지럽다 더줘서 고마 이거 너희 주줄게 투명 물량을 획득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써먹냐 여기 가기 전에 쓰고 정성으로 들어왔네 물리학의 효과가 다 했나봐 어우씨 됐다. 아리아는 어둡속의기동무아 함께 영감이 나아갔습니다. 해설자. 잠깐 가지마. 윽 머리가.. 괜찮아? 도와줄까?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전부 더 이상한 기분이야. 마치 아주 중요한 거 입고 있는 것 같은데 또올리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 중요한 거? 그래 또 아리아를 보면 또아픔이더 격렬해져. 아 내가 본 소리 하는 거지? 난 해석자야. 내 문제를 말하면 안되지. 왜 너를 더 알고 싶은데? 날 어째서? 나는 정말 흥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다으어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래서 더 잘하고 싶은 거야. 뭐, 뭐라고? 나, 난, 나는 해석자고 너가 이런 일의희석하는게내 의문뿐이야. 내게 문제가 있다면 돕고 싶어. 진짜 내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런 소리 하지 않았을 거야. 그런거 상관없어, 친구는. 서로 돕자고 있는 거니까. 친구? 나친구를 보는 거야? 이해 못 하겠어? 의이는별말 없, 없지, 없지만, 분명 같은 생각일 거야. 그래, 사실이야. 윽. 아, 아직도 아파? 아니, 괜찮아. 알고 보면 속공친구? 했을 자. 어? 아리아, 도대체? 응? 무슨 일이야, 괜찮아? 응. 음. 아리아, 이 구역 끝 끝에서 널 기다린 사람이 있을 거야. 서둘러. 누구? 진짜. 나. 나 이제 가봐야겠어. 정신없어서 잠깐 혼자 있고 싶어. 여태게 레벨을 지켜줘서 고마워. 뭐야, 둘만 알고 있던 거야? 세상에. 음... 와, 진짜 일단 요거를 가연 깼수 있을까요? 잠겨 있고, 오, 오씨, 잠겨 있어. 무슨 일이 있어? 머리가 아파 해서 자도 이랬나봐.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지도 몰라. 걱정마, 난 괜찮아. 좀 쉬지 않을래? 열쇠 찾아올게. 여기서 아무것도 안지어 안고 기다린거 싫어 불구고 평해. 받아. 루에인의 칼을 받았다. 칼? 무선이 있어도 너의 몸을 지킬 수 있을 거야. <웃음> 세상에. 열쇠 찾으러 갈게. 좀 있으면 돌아올 거야. 날 무시하지 마. 아 그리고 해들 말이 있어. 분홍색 눈을 보면 열. 보면? 열지 마. 혹시 열면 엄청 화낼 거야. 왜? 열지 마. 이게 다야. 말을 꺼냈으니까 설명해야지. 아.. 싫어고 했잖아. 얼른 다녀올게. 아 이제 난키로 하는 건가요? 설마? 오 진짜 난키로 하네? 오 여기다 하고 혹시 부르니까? 아름덩달이 보인다. 아, 고양이다. 고양이는 매력적인 샘물인 것 같아. 음... 문을 막고 있네? 지나갈 수가 없어. 냥! 냥냥 도움이 필요해 좀 도와줄 수 있어? 난 바빠 도와줄 시간이 없어 타치상 어 트와 트와 그 안녕하세요 어서와이오 타치상 하로로 루아 어서이오 기다려 날 도와줄 수 있는 건 너뿐이라고 그래 난 오래된 책이라서 페이지가 낡고 표지 페이지, 제목이 지워졌어 제목을 다시 써주자 할래? 내 주, 제목은 아주 중요하거든 미안. 도와줄 수 없어. 기펜이 있지만 잉크가 없어. 서줄 수 없다가 제발 도와줘. <놀람> 시도는 해볼게. 장담 못하겠지만. 어떻게 할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여기 검은색 같은 건 있는데? 잉크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와인 같지만 피야. 피라고? 세상에? 피라고? 음. 찾아야 될거 있는데.